습과는 네. 일단 네. have you heard you 네. about 네. 명사가 오면 돼요. 근데 네, 이거 네. 하면 여기 만약에 대절이 온다고 치면 여기가 sv가 올 수도 있고요. 아 네. d o you k n o w 도올 수도 있고요. 네. 돈주도올 수도 있어요올수있어요 네, 아, 선생님 최고! 아, 이런 거를 언제 다... 아 어떻게 다 아세요, 이런 거를? <웃음> 아... 그래서 대답은... 네네. 네. 네네. Yes, I have. 네. 그리고 No, I haven't가 있는데요. 네. 이렇게 하고, 이거 점 찍고, what is it? 네. 이렇게 물어봐요.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대답이, yes 네. I haven't heard about it도 되고요. 아, 네네. 요번은 no, I haven't heard about it. 그렇게 돼요. 이렇게 해서, 아, 너는 뭐 네네. 들어본 적이 있니? 이렇게 하고, 네. 그 다음 두 번째가, Do you know?나, Don't you know?로 할 때도 그러면, Yes, I have?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? As yes, I know. 아, 그러면 저기 이 해부는 그러면 해부유라고 물어봤을 때만 하는 거예요? 네, 왜냐하면 해 a 유가뭐뭐해가 네. 과거부터 현재까지 들어본 적이 있는 거잖아요. 네, 네, 네. 뭐뭐 아냐는 뜻이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일어나는 일 아야 뭐뭐 안다고 대답을 할수 있으니까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거거요 아, 다만 저기 답변을 할 때는 저 네. 형식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. 네, 네. 아, 아, 어, 저기같